기안84, 위투 조롱 논란, 위투운동 웹툰 작가 기안84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위투운동과 연관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한8 4와 사진을 찍은 여성 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기한8 4와 여성 팬이 거리를 둔채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팬은 실물 승부다. 완전 고딩 페이스. 입담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미투 때문에 멀찍이 서서 찍어야 한다고 하시니라면서 미투 운동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안8 4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안8 4의 경솔한 태도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묻자고 한 말인데, 논란 만든 것 같다, 문제 될 일은 아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사진 한 장일 뿐이지만 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뜨겁다. 기한 84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Thank <laughs> you.